안녕. 하. 세. 요. 오랜만이에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우리 판다들. 너무 오랜만이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다들 잘 지냈어요?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네.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. 다들 잘 지냈어요? 요즘에 제가 인스타 업데이트도 안 하고 어, 여러 가지로 우리 판다들이랑 소통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. 어 귀걸이 안 줬다. 오늘 스케줄 끝나고 귀걸이 줬어야 했는데 오늘은 어, 초롱 언니랑 유기동물 캠페인에 또 앰버서더로 위촉돼가지고 많은 천사분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. 아니요 스케줄 끝나고 이제 아까 전에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갑자기 팬분들이 생각이 나서 다들 잘 지내고 있죠? 잘 지냈습니다. 아, 제가 요즘에 야구에 엄청 빠져가지고 연습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도 잘다못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염색했는데 저 조금 어둡게 염색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일본 팬 여러분들도 너무 보고 싶고 사실 일본 팬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판다 전세계 판다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부터 우리 모든 팬분들을 안본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에 진짜 한 2주 동안은 많이 쉬었던것 같아요 우리 판다들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어 그냥 뭔가 요즘에 소통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켜봤습니다. 우리 멤버들도 다잘 지내고 있고요. 밥 먹기 전에 우리 판다들 인사 한번 해야지 하고 켰어요. 저는 설탕이가 꼬리를 흔들어요.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. 만이 나두래요. <웃음> 삐진 적 하고 있잖아요. 표정이 그냥 표정부터 이미 삐져 있어. 설탕이는 간식 얘기하잖아요. 그럼 또 엄청 좋아해. 우리 판다들 또 시간 날때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어요. 제가 또 시간 될때 라이브 할게요. 안녕. 굿. 밤.